이번역은 마지막역인 역은, 북한산 5위, 도선사 입구역입니다.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. 우리 쪽은 북한산 5 도선사, this is the last station, the doors are on your left. 내리실때는 두고 그린 물건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우리 5위 신설 도시철도를 고맙습니다. 안녕 k at t